오늘은 집착에 대해서 강의하려고 아침에 이제 식사하면서 야 오늘 집착에 대해서 강의하겠다 티토크 하자 이랬더니 미슈 <웃음> <위슈> 찍는데 니가 <웃음> 바로 집착을 모르는 소리를 해서 신평 <웃음> 어, 변호사라는 양반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한가 봐요 SNS에 보면 이렇게 찍은 사진도 올려놓고 그분이 자기 SNS에 뭐라고 올렸냐면 너무 가까운 자기 아는 사람한테 사람 쪽을 많이 등용하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지지자들한테 만 너무 어필한다 검찰만 너무 등용하면 안 된다 그런 폭망이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내가 이제 쇼츠 찍으면서 그랬지 아니 신평 변호사님 그 얘기를 윤 대통령한테 좀해 주시라고 그렇게 친하, 친하니까 해 주시라고 그랬어 그 얘기는 얘기했겠지 안했겠어 친하면 하지만 말을 안 들었으니까 그렇게 SNS에도 올렸겠지. 근데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건그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걸 그렇게 우회적으로 얘기한 거야. 근데 아, 어, 친한데 얘기하 나보고 집착을 끊으라고 하면서 친하니까 얘기하라고 한 거랑 상충이 안 돼. <웃음> 여러분 집착이 뭐냐. 집착을 한다는 건 여러분이 말을 들어준다는 의미가 아니야. 여러분이 집착하는 사람을 왜 싫어해. 내 말을 안 들어줘 집착하는 사람 은 그리고 끝까지 짓뜻대로 해달라고 매달려 그게 집착이야 이혼했어 전남편이 와서 나를 따라다니 는 스토킹이지 그게 집착이지 내말 들어주는 거야 지금 이혼해서 오지 말라는데 오잖아 심지어 이렇게 거리 두는 그 명령 있죠 그거를 하는데 그걸 법원에서 판결 내려도 그걸 무시하고 와내말 들어주는 거냐고 집착한 자기만 안들어준 거야 끝까지 괴롭히면서 내말 들어달라고 두렵다고 하면서 의지하는 거야. 여러분도 그래. 내가 여러분한테 원하는 걸안 해줘. 수행해달라 는데안 해주는 아기 있으면 나한테 집착해. 내 말을 안 들어주고 지 마음 볼 시간에 나한테 와서 자기 사랑해달라고. 자기 뭐 어떻게 해달라고. 이러고 있어. 다 아기들이 하는 게 집착이에요. 조그마한 어른이래도 남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게곧 사랑받는 길이라는 걸 알아. 그렇지.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엄마가 오면 막 엄마 밥줘 이건 애기 때야. 그래도 귀여움을 받지. 나이가 대학생을 먹었는데 집을 개판으로 해놓고 엄마는 되게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엄마 나 이뻐해줘 이러면 두드려 맞어. 그게 집착이야. 지지 지 좋은 것만 하는 게 집착이야. 그냥 달콤한 것만 해. 그게 사랑받는다는 느낌에 중독돼서. 그래서 상대 원하는 거 하나도 안 들어줘. 그게 집착이야. 자기는 들어준다고 착각을 했고 거기까지 거기에 또 멍청한 애고는 애를 써. 근데 알고 보면 안 들어줘. 원하는 걸안 해줘. 부모가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해. 그럼 행복하게 살아주는 게 최고의 그게 부모에 대한 사랑이야. 그걸 안 해주잖아. 가서 속 썩이고 징징거리고 와서 못 살겠다고 그러고 울고불고 하는 거잖아. 내가 여러분한테 오직 바라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 여러분 마음 보고. 자기 공부하는 거. 그치? 거기에 집중해달라고 하잖아. 근데 그거를 안 해주잖아. 자, 연애를 시키면 집착이 엄청 올라와요. 거기에 빠져버려. 자기 마음을 못 보고. 그걸 보라고 연애를 허락한 거야. 빠져서 오직 상대한테 그 사랑받으려고 이렇게 막 애쓰면서 나좀 사랑해줘. 이게 올라올 때 자기 집착을 보고 이 집착하는 자기 마음을 봐야 되거든? 집착하는 자기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상대한테 빠져서 노상. 상대 생각해주고 상대가 뭐 갖다주면 막 좋아해. 좋아하는 거 사랑받았다고. 내 집착을 보는 게 아니라. 끊지를 못해 그걸. 그래서 헤어져. 그러니까 못 헤어지겠어. 못 놓겠어. 집착해. 그럼 말을 들어준 거야 안 들어준 거지. 모든 게 마음을 보면서 할 때는 거기에 빠져서 싫어요가 없거든. 되게 무서운 거예요. 빠진다는 거. 사랑뿐이 아니라 어디에도 빠진다는 거는 자기 인생의 균형이 깨지는 거야. 내 인생에는 여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 남자 사귀면 여자친구 다 아무도 없지. 거기에만 집착해. 하지만 내 인생은 남자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세상과 소통하면서 멋진 여자로 살려면 남편도 필요하지만 여자친구들도 각계각층에 있으면 좋고 일, 일도 한 부분이 되고 여러 가지를 조화롭게 다 경험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고 그걸 통해 세상에 부인한테도 사랑을 주지만 남편한테도 사랑을 주지만 또 친구들과 사회와 이런 어떤 가치가 있어야 돼 나는 누구의 부인이자 남편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또 부모이기도 하고 또 직장 동료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국민이기도 하고 누구의 제자이기도 하고 스승이기도 하고 이런 모든 내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한 거야. 그 중에 물론 조금 더 중요한 게 있지. 그걸 통해서 자기가 세상에 주려는 걸 결정하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엄마인 게 중요해. 그러면 나는 엄마 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삶만 살아요. 애 교육을 위해서.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지. 그렇지가 않아. 온통 애밖에 없어. 애한테 집착하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를 계속 들들붙게 돼있다고. 애한테만 집중해서 에너지를 써. 집착이 작은 사람 같으면 괜찮아. 애한테 에너지 100만 써야 키워진다. 그럼 100 쓰면 괜찮아. 근데 집착이 한 100만 정도 되는 사람이 애한테 그걸 다 써. 그럼 애가 망가져. 골고루 써줘야 되는데. 또한 그 집착 에너지를 아예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애한테 적어도 적정 써줘야 돼. 근데 그거를 적정하게 못 써주는 거지. 방치해. 맨날 잠이나 자고 엄마로서 역할을 방기해 그러면 애가 제대로 못 자라. 여러분 식물 자랄 때도 집착이 있어야 자라는데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 씨앗을 심고 계속 쳐다봐. 거기만. 그러면 여러분 조급증이 올라와. 심고 잘 자랄 걸 알지. 알잖아. 그러면 물을 하루에 한 번씩 주면서 그냥 기다려. 잊고 다른 일을 하다보면 이게 자라있어. 근데 집착이 센 사람이 하는 꼴이 이거야. 계속 쳐다봐. 조바심이 올라와. 그럼 어떡해? 그 다음날 땅을 파봐. 어 싹이 젤트나? 그 다시 묻어. 계속 이 짓하면 싹은 영혼이 안 나.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 믿고 기다려주는 시간이. 씨앗이 올라오는데. 그리고 기다리지 않고 집착을 요만큼 도안준 사람 뭐야. 씨앗만 신고 덮어버리고 잊어버렸어. 이러면 씨앗이 날 수도 있지만 물 같은 거안 주니까 안날 수도 있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야. 중용이라는 게. 적절한 집착을 하되 이게 오버되지 않아야 돼. 근데 그걸 못하면 집착을 알아차려야 오버를 안 해. 적절하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나한테 엄청 집착했던 사람일수록 버릴 때는 얼마나 야무지게 버리는 줄 알아요? 너를 언제 내가 봤어니? 이런 식으로 보여. 자기가 집착을 모르는 사람은 버리는 것도 모르거든. 왜? 집착과 버리는 건 하나야. 적절하게 집착하고 적절하게 버려줘야 되는데 집착만 계속 쓰면 버릴 때 축적했던 이 버림받은 마음이 확 버려 응. 그래서 한번 버릴 때 야무지지 화를 안 냈던 사람이 참았다 화내면 어때? 별것도 아닌 거에 폭풍처럼 화를 그래서 내가 우리 여기 보는 스태프들한테 맨날 화내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잘못할 때 그때그때 그때 얘기해줘 왜 그걸 싸놨다가 1년치 한꺼번에 별거 아닌 거야 다 쏟아 부니까 그 사람이 못 받아들이는 거야 그때그때 그때 백폭을 해주라고 내가 한게 그거예요. 백폭을 너무 안 하면 어떻게 돼? 못 알아차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모았다가 1년 치를 한꺼번에 쏟아보면 걔가 그걸 소화할 수 있나? 마치 이런 거야. 집착을 폭풍처럼 하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성공하고 행복한 천재들에 대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예전에 읽으면서 제가 아이를 낳아서 초반에 키우면서 책을 엄청 많이 읽었어. 내가 엄마 역할 처음인데. 근데 성공한 행복한 천재를 만들고 싶었지. 모든 엄마는 똑같이. 그랬더니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거기 나오는 모든 엄마들이 다 일을 해. 집에 있어 있는 어있 엄마가 아니야. 그리고 그 엄마들이 하나같이 미안해. 자식들한테 사랑을 원하는 만큼 충분히 뭐 줘. 이 충분히가 집착이거든. 못 줘. 그래서 짧은 시간에 자기가 시간 있을 때줄때 때 최선을 다해 주려고 그래. 되게 이해하고 노력하려고. 양질의 사랑을 주려고 노력해. 대신에 원칙을 다 세웠대. 아이가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모든 걸 제쳐두고 간다. 음, 되게 중요한 거야. 아이가 도움이 필요할 땐 가져야 되는데 늘 집에 있던 엄마는 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이가 도움을 요청할 때 센싱도 잘안될 뿐더러 어,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데 일하는 엄마니까. 그래서 다 그걸 해주고 자기 삶을 최선을 다해서 멋지게 훌륭하게 산 엄마들인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은 가끔씩 최선의 사랑을 받고 내가 필요하면 엄마가 언제든지 와준다는 건 밑에 엄마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배운 거야.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남한테 가르칠 때너 이렇게 해라고 입으로 가르쳐. 엄마들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집안 살림 쫙하고 엄마가 하는 모든 행동이 자식이 보고 배우는 거야. 맨날 게으르게 누워있고 아지마도 불러서 화투나 치고 하면서 공부 잘하는 애를 기대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지. 인간은 그렇지. 인간뿐이 아니라 모든 동물은 입으로 말하는 걸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그대로 배우게 돼 있는 거야. 음, 그래서 여러분을 가르칠 때 여러분이 내 말을 안 들으면 나는 나를 쳐다봐. 아 내가 뭐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얘, 이 아기들이 못 알아듣는구나. 그래서 이제까지 그렇게 나를 계속 변화시키면서 이게 여러분을 끌고 온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칩팬치가 젖을 안 먹인데 원숭이가 자기 새끼 젖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는데 도련사 엄마가 진짜 자기 애기를 데리고 와서 직접 그 앞에서 젖을 먹이면서 이렇게 찌찌를 먹이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먹이더래 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가끔 부모들이 와서 우리는 안 그러는데 쟤는 왜 그래요 이런 부모들 보면 그럴 리가 없거든 엄마 아빠가 하는 짓을 그대로 보고 나한테 와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 제자로 와도 고치기가 되게 어려운 아기들은 어떤 아기냐면 할머니가 하는 걸 엄마가 그대로 보고 배웠어 그 할머니는 그 위에 고조할머니 증조할머니 위에 할머니 할머니 쭉 그게 계속 오랫동안 골 학습해와서 엄마가 그대로 와서 나한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쳐도 나한테 와서 배운 시간은 몇 년이지만 그 대대 조상 대대로 엄마한테 평생을 걷고 그 엄마한테 낳았어 근데 그 마음을 다 받았어 무의식도 간념을 그리고 그 할머니, 그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쭉 조상을 다 왔으니 그 배운 집착이지. 그게 습득한 게 집착인 거예요. 한, 한 방향으로밖에 못 하는 거야. 그게 버려져야 되는 거지. 그걸 보고 배운 거를 끊어내는 게이 공부야. 사람이 바꿔지는 게이 공부인 거예요. 행동과 습관이 교정되는 게. 그 집착을 알아차릴 때 그거를 끊을 수 있거든. 온통 그냥 그놈 자체로 집착으로 살고 있는데 이때 올라오는 집착하는 마음을 내가 끊어야 돼. 집착하는 마음은 여러분이 느낄 때 여러분이 통으로 집착이야. 하지만 느껴져요. 어떻게 느끼냐면 너무 좋아. 개집착. 누구를 너무 사랑해. 개집착.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힘들어도 다 희생할 수 있고 다줄수 있는 게 진짜 사랑이야. 근데 누구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렇게 해줄 수 있나 상대가 나한테 다 해주기를 바라고 그쵸? 어, 뺏는 놈이야 내말 들어주길 바라고 날 이해해주길 바라지 절대로 내가 그 사람으로 해서 희생하고 아프고 하기 싫은 걸 해주는 거 절대 안 오네. 집착이 셀수로 그게 쎄 이기심이 집착과 사랑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엄청 좋아할 때아 집착하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 그리고 집착이 클수록 어때요? N극과 S극, 자석이 있어. N극의 힘이 100이야. 그러면 S극의 힘도 100이야. 자석 하나. 똑같아. 여러분이 100이라는 집착이 있으면 거부감도 100이라는 거부감이 있어. 내 이상형인 남자가 이런 남자야. 그 정반대 되는 남자가 있어. 그러면 내가 그 이상형인 남자를 좋아하는 만큼 반대극부를 굉장히 싫어해. 우리가 그걸 성사기라고 해요. 징그럽게 싫어하지. 내가 어떤 걸 되게 좋아해. 그러면 그 반대되는 걸 굉장히 싫어해. 그 강도만큼. 그치? 좋다 싫다. 분별심이지 이게. 이게 센 거야. 욕을 버리는 거야 우리는. 욕을. 어떤 마음이든 진짜 좋은 게 있고 진짜 나쁜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두 가지 만 열등이 우월이 한 마음이라고 했죠? 근데 봐. 여러분이 인생이 괴로운 이유가 그거야. 열등감을 싫어하는 만큼 우월감에 집착해. 거부하는 만큼 집착한다고. 사랑하는 만큼 미워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봐, 두 개가 하나인데. 하나니까 둘다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는 막 너무 좋다고 하는데, 하나는 막 버려. 얼마나 미친 짓을 하겠어. 그러니까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못 가지는 거야. 우월에질려고 하는데 열등기를 그렇게 거부하는 사람은 절대 가지 수가 없어. 열등감을 인정해서 받아들인 만큼 우월감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력이 작용하는 거지. 거부감과 집착이 같이. 그니까 이게 버려질 때 엄청 힘들게 버려지는 거야이 10의 분별심이 그 에너지로 어, 에너지로 거부하고 집착하는 에너지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엄청 사랑하여서 결혼했던 사람이 헤어질 때는 어떻게 헤어져? 왼수가 되는 거야. 별로 안 좋아했던 사람은 왼수가 덜 되지. 그 법칙 때문에. 음. 그래서 내가 어떤 여자아기가 공부가 안 돼서 엄청 혼냈겠더니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자기 엄마, 즉 할머니한테 얘기했대. 그랬더니 왜 헤라님은 걔를 헤라님이 걔한테 가서 배웠는데 그럼 헤라님 탓이지. 응. 이렇게 얘기했대. 그건 뭐냐? 머리 공부일 때 맞지. 수학 가르치고 이런 거. 근데 그것도 사실은 선생님 탓이 아니야. 자기 엄마 아빠한테 머리를 나쁘게 타고난 거를 어떻게 고쳐? 똑같이 고치는데 수업하는데 걔가 못한 거야. 누구는 잘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본인은 그거를 바꿀 수가 없는 거지. 근데 특히 이마음공부는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부모가 하면 더 이게 쉬운 게 뭐냐면 부모가 집착이 떨어지면 자식은 그 집착을 물려받았거든. 아무래도. 그걸 다 짊어지고 해야 되는 거지. 나한테 와서 내가 나아서 내가 키웠어. 그래서 내가 가르쳐. 이래도 이게 조상대도록 집착이 힘든데. 여러분이 힘든 이유가 그거야. 내가 하는 걸 보고 따라서 배워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습이 이미 몇십 년을 엄마 아빠를 보고 살아왔고또그 엄마 아빠는 그 엄마 아빠의 이걸 끊으려니까 하나하나 끌어야 되는 거예요. 무수한 그래서 시간이 몇십 년이 걸리고 이렇게 힘이 든 거야. 끊을 때. 안 하려고 하는데 똑같이 하는 거지. 그걸 알아차려야 돼. 그래서 누구를 좋아할 때 그걸 그냥 좋아한다고 그게 진짜라고 빠지면 안 되는 거야. 아 내가 쟤한테 집착하고 있구나. 이게 딱 알아차려야 돼. 그리고 누가 여러분을 막 좋아할 때막기뻐하면 쟤는 날 좋아해. 이건 때로 등신인 거야. 쟤는 그냥 날 집착할 뿐이야. 언제 돌아서서 나한테 칼 꽂을지 몰라. 나는 그걸 그냥 몸으로 배웠어요. 나도 집착 덩어리 애고니까 이걸 누가 이렇게 강의를 해줬겠어? 그냥 제자한테 무수히 당했어. 나를 엄청 사랑한다고 집착했다가 돌았을 때는 내 등에 칼을 꽂고 돌아서. 왜 그래? 애증 집착했다가 거기서 빠져나오면 그렇게 해. 집착이란 진짜 사랑이 아니고 내 목적을 위해서 매달리고 내가 원하는 걸이 사람이 해주겠지. 뭔가 가지고 있으니까 뺏으려는 애고기 때문에 등 돌릴 때 무서운 거죠. 그걸 몇번 당하니까 정신이 차려지면서 아무래도 집착하는 아기를 이뻐했지. 처음에는. 이게 사랑이라고 느꼈지.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냥 집착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게 돼. 그러니까 어느 시점부터는 집착할 때그 아기한테 같이 집착을 해주는 건 내가 그 아기가 집착을 못 먹어서 그 사랑을 좀 줘야 되겠구나 해서 집착을 해줬었거든. 근데 요즘은 느끼는 생각이 뭐냐면 그냥 죽여야 된다. 나한테 사랑받으려고 오고 사랑 달라고 한 아기일수록 절대 주지 말고 굶겨 죽여야 된다. 왜냐하면 줘봤어 사랑을 너무 못 받아서 집착한 아기들을 그랬더니 점점 세져. 1만큼 사랑주면 2만큼 달래. 3만큼 달래. 4만큼 이렇게 세질 뿐이지 죽이질 않아. 내가 혼내켰을 때 이빨도 안 들어가. 어? 왜 사랑주다 미움 줘? 싫어요. 이렇게 나와. 음. 알아듣지를 못해 오히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사랑 못 받았다고 받으려고 하는 애고 자체가 가짜라는 거야. 사랑을 못 받은 게 아니라는 이미 충분히 받았는데 자기가 그걸 받은 거를 인식을 못하는 거지 그 미움 에너지 못 받았다고 하는 그 아픔 에너지가 딱 가로맞아서 못 느낄 뿐이야 아픔을 느끼고 나면 내가 얼마나 받았는지 알게 되는 게이공부거든 우리는 이미 충분히 받았거든 다 모든 사람이 다 아무리 고생했어도 엄마 아빠한테 안 받았으면 딴 데서라도 받았거든 안 그러면 죽었을 텐데 살아있잖아 근데 그거를 안 받아들이려는 걸 알았어 그래서 요즘은 안 주잖아 내가 칼질해서 죽여버리자. 그애고로 죽여야 되는 거지. 사랑받으려는 걸 주면 더 질질 끌고 힘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자기 못 받았다고 하면서 더 받으려고 자꾸 이렇게 할 뿐이지 그게 오히려 죽이기가 더 힘든 거예요. 그 집착은 사랑이 아니고 가짜다. 거기서 깨어나야 돼. 그 집착이 내려갈수록 버리는 놈도 내려가. 힘들면 즉시 버리려고 하자.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미움 쓰면 즉시 버리고 싶고 그거잖아. 미움 한번딱 받으니까 지가 제일 사랑받았어 여기서. 제일 미움 안 받았는데 한번 받으니까 나간다고 나 쫓아오잖아. 그런 거야. 당연한 거야. 나는 에고는 있잖아. 이기적이라 사랑받으면 받을수록 난 이렇게 받는 게 당연한가 봐. 이러지 호의를 베풀면 그 호의가 나중에는 권리가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 당연한 게 되는 거야. 감사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아파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 집착이나 그 거부감, 사랑이나 미움이 전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알고 그거에 태어날 수 있어야 돼. 거기에 휘둘리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이슈도 오늘 그걸 찍었거든. 근데 자기를 좋아하는 지지층. 그거를 믿고 의지하고 그거 언제 변할 줄 알고. 박근혜 대통령, 그 대구 서문시장 마지막에 찾았을 때 완전히 민심이 돌았으니까 그렇게 무섭잖아. 그렇게 열렬히 지지하던 사람들이 진짜 사랑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항상 내 지지자만 보지 않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보면서 가야 되는 정치인일수록 이걸 알아야 돼. 불각은 불과원의 원리. 그게 너무 그 집착을 사랑이라고 여기서 좋아하고 자기를 지지하고 좋아하는 집착을 자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너무 저거는 나쁜 놈이라고 미워하고 그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속에 집착이 셀수록 그 분별심이 쎄. 되게 되게 집착이 센 사람일수록 자기를 좋아해주면 그거를 되게 기뻐하고 자기를 미워하면 그거를 갖다가 되게 싫어해. 근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이 세상에서 가장 큰내 인생의 적이 누군지 알아요? 나한테 달콤한 말만 해주는 사람. 그래서 의식이 어린 사람일수록 그렇게 달콤한 마음을 먹기를 원해요. 여러분 어린아이일수록 유괴범이 사탕 주면 따라가지. 어른한테 사탕 줘봐. 어른은딱 의심하지. 무조건 자기 좋아해 주고 달콤함. 성살기가 무서운 거야. 그래서 내가 되게, 되게 충격받은 적 중에 하나가 음. 남녀가 바람이 나잖아. 나를 막 5년, 6년, 7년 알았어. 바람이 난 사람은 안 지가 얼마 안 돼. 한 달도 안 돼. 그래도 그 사람 따라간다. 얼마나 이상한 거야. 그 사람이 자기 인생에 엄청난 관심이 있고 잘 되길 바라겠어. 내가 더잘 되길 바라겠어. 근데 이게 애기야. 애기. 유괴범이 꼬시면 가는 거야. 그집착에 빠져서. 제정신이 아니야. 그것만 좋아서. 애기가. 예전엔 그걸 이해가 안됐어 나는. 내머리로 나는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나한테 좋은 말만 하는 사람. 그렇다고 또 싫은 말만 하는 사람이 좋지도 않아. 나는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진짜 좋을 때는 좋다고 얘기해주고 아닐 때는 아니라고 해주고 예전에도 내가 좋아하는 친구는 내가 잘할 때는 칭찬도 잘해주지만 내가 잘못할 때는 너무 그 틀린 거같아 얘기해주는 사람. 최고 좋은 사람이야. 계속 비난만 하는 사람은 나를 갖다 기죽게 하는 사람이야. 계속 칭찬만 하는 사람은 나를 나태하게 해서 나를 이렇게 열등한 상태로 그냥 살게 하지. 나를 발전시켜주지 않는 사람이야. 잘 봐. 너 그만하면 됐어. 이렇게 얘기할 때 계속. 난 두려워. 왜냐면너 노력하지 이젠 됐어 하고 나를 내 의식을 그냥 멈추게 하는 사람이지. 하지만 나를 계속 무시하고 비웃고 너 같은 인간은 쓸모없어 하는 인간도 또 뭐지? 나를 갖다 짓밟고 나를 의기소침에게 해서 성장 못하게 하는 사람이잖아. 중도가, 중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건전하게 비판도 하고 칭찬도 하고 할줄 알아야 돼. 그래서, 나를 갖다 굉장히 싫어했던 아까가 하나 있는데, 싫어하면서 계속 와. 그러면서 어느 날 그래. 왜 헤라님은, 응? 어? 헤라님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냐고, 자기 싫어하냐고. 이가 날마다 싫어하니까 나도 너 싫어하는 거야, 그때는. 그렇게 얘기해줬어요. 본인은 싫어해도 그 아기의 의식이 이상하다는 건 자기는 모르더라. 나는 남을 미워해도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해. 불가능한 일이잖아. 그 정도의 집, 그 정도로 집착이 센 거지. 다, 모든 사람이 다 사랑하기로 원해. 미친 정신병이란 고 알아야 돼. 모든 사람이 날 좋아하기를 원하는 건 미친 정신병이야. 자기가 미워해도 그 사람은 날 사랑하기를 원해. 나도 미워할 때가 있는데. 그 개집착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 사람일수록 의식이 어린 애기인 거지. 상대가 미워할 때는 벌써 아 내가 어떤 부분이 잘못이지? 이걸 느껴야 돼. 여러분이 그걸 잘 봐야 돼. 상대가 나를 무조건 미워하는 사람 얘기는 들어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이래도 미워하고 저래도 미워한다는 건 나를 그냥 죽이고 기죽이기 위한 사람이지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를 발전시킬 사람이 아니야 저 인간은 나랑 경쟁관계에 있어서 나를 어떻게든 죽이려는 인간이니까 무조건 너는 잘못됐다고 하는 인간이라 들을 가치가 없어 듣지 마세요 근데 또 하나 무서운 사람이 있어 무조건 잘했다고 박수치는 사람 그 사람은 나한테 뭘 뜯어낼게 있거나 그렇잖아 셀즈맨이 나한테 와서 내 지적하겠어 무조건 물건 팔아야 되는데 나한테 얻어갈 게 있어. 그러거나 나한테 아부하는 사람. 나한테 받을 게 있어서. 나, 나의 아래 직원 중에 무조건 박수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지. 내 동료 중에도. 아니면 내가 틀려도 잘못됐다고 해서 내가 틀려서 잘못돼서 열등한 꼴을 보고 싶은 사람. 두려워서 내 올바른 친구 역할을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말도 가치가 없는 거야. 듣지 마. 여러분한테 칭찬도 해주고 쓴소리도 해주는 사람. 그런 소리한 사람 얘기를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장단점을 다 얘기해줄 때 되게 중요하지 집착이 없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없는 사람은 없죠 집착을 알아차리고 조절할 수 있고 그 집착에 딸려가지 않는 사람 냉정해야 되거든 그치? 생각해봐 내가 자기 10년 동안의 스승인데 사귄지 몇달된 여자가 더 자기를 사랑하겠어 지금 뜯어먹을 돈이 있으니까 자기를 좋아하고 따르는 거야 자기 돈 떨어지면 도망갈 거야 그걸 모르고 그 여자 따라 도망을 갔네. 내가 이게 어이가 없잖아요 성살기 올라오니까 그래. 성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센지. 이 미친 또라이야. 뇌가 있나? 뇌가 없는 거야. 장악당에서. 너무 집착이 세면 그런 거야. 아군 접근이 없어. 그냥 무조건 나한테 칭찬하면 아군이야. 그애기지 세상 나가도 그렇게 살을 거야. 속이기 되게 쉬운 아기야. 집착이 셀수록. 그리고 자기도 그런 사랑을 주지 남한테. 진짜 사랑을 주지 못해. 쓴소리도 하고 내가 미움받아도 좋으니까 의식을 성장시켜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나 사랑받고 싶어갖고 그냥 박수치고 때로다 등신 만들어서. 여러분이 그래서 집착을 누구를 싫어할 때그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저런 스타일의 사람을 거부하는 미움이 있구나. 내 미움의 고을 인정해야 돼. 거부감, 수치. 그리고 누굴 좋아할 때저 사람이 정말 긍정적이고 좋은 사람이라 좋아하는 게아니란걸 알아야 돼. 내가 내 집착을 봐야 돼. 내가 뭐가 어딜 게 있고 저, 저 사람의 모습이 내 속에 있어서 좋아하는구나 하고 그 집착을 봐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딸려가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성살기 올라와서 어? 여자랑 도망간 그 수행자는 그건 거야. 그 여자가 선녀로 보였겠지. 그 진짜 선녀인 줄안 거야. 너무 좋아하는 마음이 집착이 올라오니까 선녀야. 그저 그러니까 사람이 저 여자가 날 구원해줄 거야. 이러고 따라간 거지. 성살기, 성집착이 올라오면 그래. 연애에 빠지면 미친 거야. 눈이 이렇게 가면서 남도 그렇게 만들고 자기도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올바른 눈이 아니지. 죽고 못 산다고 그렇게 연애질해서 도망가서 결혼했다 나중에 왼수돼서 헤어지는 거왜 그래. 마음이 변하는 거야. 거기 성관념에 눈에 콩깍지 끼웠다가 벗어지면 아주 무서운 관념이죠. 집착이라는 것이. 그리고 조금만 힘들면 버리는 것도 저 사람이 내 인생에 도움안 된다고. 고비가 넘어가면 그 사람이 엄청 더 나와 가까워지고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데 그걸 모르고. 그래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든게집착이 강한 아기들이야. 온통 사랑만 받으려고. 그 집착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걸 봐야 돼요. 자기한테 칭찬만 해주는 걸 얼마나 좋아하고 그런 사람일수록 미움 주면 너무 싫어하고 두렵다 그러면서 계속 도망다녀 자기 약자 쓰면서. 두려움이 그래서 그 미움인 거예요. 착한 척하지만 미움인 거예요. 절대로 미움 안 받겠대. 사랑만 받겠대.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어리석은 걸 몰라. 그러면 나는 아직도 내가 고쳐야 될게 남았다고 생각하는 게 승질 급한 스승이라 그거를 만 번이고 십만 번이고 그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돼. 여기서 우라통이 칩이어요이 강의를 벌써 몇 번을 했어. 그리고 내 밑에서 몇 년을 있었는데 그거를 눈이 가갖고 그걸 못 알아차리고 우라통이 터진가 승질을 부리는 거야 무서워요 이럴 때는 죽이고 싶어 내가 무서운 자기가 이상해야 돼 내가 이 세상에서 자기 부모만큼이나 육신의 부모보다 어쩌면 더 자기들이 잘 되는 걸 원하고 의식 성장되고 훌륭한 사람 되는 걸 강하게 원하는 그걸 가르쳐준 스승인데 날 두려워하는 자기가 무서워야지 내가 진짜 두려운 존재라고 할때 죽이고 싶지 내가 저 어리석음을 죽이고 싶은 거야. 그게 바보야. 그걸 못 알아차려. 몇 번을 얘기해도 그 에너지에 딸려가네. 왜 딸려가지? 풀어내기를 안 해서 그랬대. 여러분 그걸 꼭 풀어내기 해야 알아? 깊이 사유하면 그걸 몰라? 나는 풀어내기 한적한 한 번도 없어. 예전에 내스승이었던 분이 맨날 나한테 너는 그만하면 도가 다 됐다. 그만해라. 그만해라. 아니에요. 선생님 나 아직 멀었어요. 이러는데 그만해라. 되게 두렵거든그말 들을 때마다. 왜? 내가 생각하는 스승은 너 아직 하나도 안 됐어. 다시 시작해. 이래야 내가 성장하는데 그만해라. 이제 쉬어도 된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지. 그래서 나중에 의심했지. 아이 사람이 내 스승이 아닌가 봐. 내 스승이 아닌 거지. 그냥 나를 제자로 자기를 스승으로 두기보다는 그냥 나를 여염치 여자 부인으로 두고 자기는 남편으로 지배하면서 살고 싶었었던 음. 성집착 애고지 지배하고 살고 싶었던 그래서 집착하는 여자 남자를 보세요 아무것도 못하게 해. 자기 남자가 다른 여자 쳐다보는 것도 싫고 저만 보라고 그러고 등신을 만들어 이렇게 이렇게 모가지를 끌고 회사 외보내 목줄을 해서 집에다 묶어놓지 그렇지 않아? 자기 여자를 어디 시장도 못 가게 하잖아 아예 아무것도 못하게 하잖아 집에만 그게 세상에 나가서 자기 역할을 하고 살아야 행복하거든 많은 곳에서 소통하고 사람들하고 어, 내가 많은 사람한테 인정받고 많은 도움을 줄때 나는 인간으로서 정말 재미있고 행복하고 가치를 느끼는데 그걸 못하게 할때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게 나를 굉장히 의식을 낮게 하고 서로의 성장을 방해하는 인간이지 서로 그렇게 해서 등신처럼 살게 하고 그래서 자식 낳아서 자식까지 그렇게 방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쳐요. 그러니까 수, 수행자 제자가 되면 부모가 또 방해하네. 그 의식성장을. 너 얼마나 힘드니 그만해라. 뭐 이러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자기들 죽으면. 애는 어떻게 하는데. 때로 등신인지 때로 등신! 정말. 내가 아주 못살겠어. 정말. 그러면 열등이 될 때문에. 응? 맡겼으면! 자기가, 자기들이 가자기 똑바로 못 키웠으면 반성을 하고 쳐다보고 나한테 미안한 줄 알아야지. 뭘 힘들게 한다고 편의점 알바생 주제에도 안 되는 아기를 맡겨놓고 가르치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일이 힘들다고 와서 같이 하세요 그럼. 응? 그따위로 가르쳐서 아무것도 못하는 자식을 만들어놓고 그 자식 덕볼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자식이 돈 벌어다 주고 출세하는 건 좋잖아. 그러려면 인간답게 이 세상에 줄줄 줄 알아야 되는데 주는 게 아프다고 세상에 노동해 주는 게 아프면 세상에 그렇게 노동하는 사람들은 그 잘못된 삐뚤어진 사랑이에요 집착이에요 그걸 두려워하고 성장을안 시키려고 하는 거지 어리석은 아기가 손에 있는 거야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속이 터서 아무리 얘기해도 못 들어 그러니 뭐 일반인들이야 그거를 어떻게 알아차리겠어 그게 집착이야 잘못된 사람 한석봉 엄마는 그럼 자식이 생각해봐 9살짜리가 밤에 나는 그걸 읽으면서 그때 엄청 울었어. 그 엄마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애가 밤에 엄마 이러고 왔어. 보통 엄마 같으면 나부터도 그랬을 것 같아. 우리 에게 얼마나 힘들어. 여기서 하룻밤 자 이랬겠지. 근데 그 엄마 어떻게 했어요? 불 닦고 떡을 쓸 테니까 너 부, 가르쳐라. 응, 붓으로 써라. 그리고 삐뚤삐뚤씬 가라. 밤에 보냈잖아. 그래야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 아픔을 겪을 때 그게 사랑이야. 그게 안 아팠겠냐고. 돌아서서 엄청 울었겠지 한석봉 엄마가.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애기처럼 아무것도 하면 안 되고. 아니 데려가서 똥오줌도 다 치우면서 키워 그냥. 집에서 키워 그냥. 똥오줌 치우면서 끼고서. 죽고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등심 만들어서. 때로 등심 만들어서. 네참 한심해요. 나이 한두 살먹은 것도 아닌데. 그냥 서로 징징거리면서 힘들다고. 그따위로 해서 나라를 구하기는 커녕 가정생활도 안 되는 거야. 가정도 몰락하는 거야. 그따위 의식으로. 정신 차려요. 내가 지금 누구 얘기하는지는 알 거예요. 본인이. 부모가 의식 수준이 그따위니까 자식이 그거밖에안 되는 거예요. 수행하러 들어와서 연애질이나 하고 거기에 빠져갖고 그것도 모르고 그리고 두렵다고 지적하면 그것도 못 보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미안한 걸 알고 고쳐야 될거 아닙니까. 그게 두렵다고 세상에 도움 주는 게두그 연애질만 해야 됩니까 달콤한 맛 먹고 응 그렇게 연애질에서는 남자가 싫대잖아 안 되라고 안 되잖아 그따위니까 아무것도 못 하니까 그렇게 가리켜 놓고 뭘그일 조금 하는 것 같다 일 많이 하지도 않아요 여기 다른 도반들 전부 다 힘들게 하고 있어 몇 번은 백폭을 해도 못 알아 쳐 듣고 자기 에너지 빼느냐고 그 움직이는 것같다가 무슨 아우지 탐광에서 부려먹는 것처럼 그 난리를 치고 같이 와서 해보세요. 어디 그런 소리가 들리게. 다시 한 번만 그따위로 하면 정말 혼날 줄 알아요. 이제는 막 부모까지 가르쳐줘야 돼. 애기라 너무 애기의식이지 그게. 미안해 내가 그 얘기 듣고 너무 놀랬어 이렇게 얘기해야 될거 아니야. 아우 거기 어 지금 도반들 그 보는 스텝들 다 힘들게 해서 어떡하냐 우리 애기 우리 딸 때문에 다 힘들텐데 응? 걔가 정신을 빨리 차려야 될텐데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지 인격적으로 하면서 건전한 노동하는 것 같다 치고 본인 딸은 그거 하면 안됩니까? 뭘 해야 되는데 그럼 정말 그따위 썩어빠진 의식으로 남의 자식은 다 하는 일이야 남의 자식들도 왜 자기 딸은 안된다고 생각해 그게 아프고 두렵고 대신 와사세요 그럼 그따위 의식을 어떻게 공부가 됩니까 자기 의식을 봐그 이기심 남의 자식은 다 해도 되고 내 자식은 그런 일을 안되고 분별하면서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저런 일을 안되고 아 키우고 키워요 짐승처럼 응? 그러니까 스승한테 쌍욕하고 덤비는 거야 그따위 의식이니까 애를 그렇게 키워서 응? 뼈아픈 수치를 좀 느끼셔야 돼요 그거 그런 소리가 나한테 들리면 말이 됩니까? 어떻게 강연하다가 이상한 식으로 지금 막 혼내고 있네 또. 그게 뭐냐면 집착이야 좀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놔 그렇게 막 걱정하면서 어떡하냐 하면서 편하게 해줘야 된다. 걱정하면서 자기들이 사랑인 줄 알아. 그것 때문에 저 아기가 저렇게 쓸모없는 무능한 아기가 돼서 도반들한테 편의점 알바감도 안 된다는 소리를 듣고 그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게 일하는 게 두렵고 그럼 일안 하면 똥 싸고 그냥 집 안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의 집착이란걸왜 몰라. 수치고. 안한 일을 시키고 정말 애를 너무 괴롭혀갖고막 아우지 탐관에서 채찍으로 씻고 이런 것도 아니고 여기 다 같이 하는 일을 하는 건데 그럼 여기 뭐 나가 맨날 하는 일인데 그리고 다 돌아가면서 당직으로 다 하는 일인데 그런 일을 하는데 그리고 그 에너지 빼려고 조금 더몇 시간 더몇 일하는데 그거가 그렇게 아프고 두렵고 그러니까 사람이 무능해질 수밖에 그걸 사랑이라고 그따위가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로 딸이 훌륭한 사람 되는 게 훌륭한 사람 되고 세상에 기여할 수 있으려면 그런 정도는 척척해야 되지. 그런 것도 못하면서 다른 일을 어떻게 합니까? 작은 일을 못하는데 큰 일을 해요? 무슨 일을 해? 무슨 일을 해야 맞는 건데. 작은 일을 못하는 사람은 큰 일도 못해. 사소한 거 하나도 못하면서 밥 짓고 청소하고 빨래를 못하면서 무슨 큰 일을 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게 잘못된 삐뚤어진 부모의 집착으로 키워서 애가 그렇게 사랑받는데만 집착하고 이상해진 거예요. 무능해지고 열등해진 거야. 집착해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